이게 본문의 내용은 사실 사도 행전 제일 첫 번째 지금 어려운 말씀이 되는 내용입니다. <웃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 갈리는데요. 아무튼 뭐그 내용은 이따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띠아 선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웃음>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제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생각해보면 15절 상반절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당시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서서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는 죽음으로 사도의 수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사도의 수를 보충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18절과 19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부터 26절까지 는,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죄 백성들이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여 제비를 뽑아 그 중에 마띠아를 그 모자란 사도의 수에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모인 무리가 한 120명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는 유대인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듯이 남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여자나 아이들을 포함한 것인지 잘알수 없습니다. 혹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공회 회원들을 선출할 때 마을 사람들의 회집이 적어도 120명 정도가 되어야 했었는데 누가가 그것의 적법성을 입증하려고 120명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본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수가 500여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 어, 어머니의 다락이,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이 그만원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었던 점을 병행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교회가 중요한 문제로 회집되어 전체로 합하여 그 정도의 수, 수, 수가 모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숫자가 이제 회집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의 수의 거이난 것을 말하면서 그 수의 보충의 필요성과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어 언급했습니다. 유다의 변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침돌들을 성경의 권위를 들어서 잠재우고 속히 약속된 말씀 아래 하나같이 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앞장서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주님께서 그의 영예로움을 인정해 주신 것이나 그동안 보여진 그의 열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형제들 간에 그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구속사 안에서 열두 사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론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수가 부족된 것에 얼마나 교회적으로 심각한 일인가를 인식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가르침을 볼때 열두 사도들은 그저 단순하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뽑힘을 받은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연속성이 있는 그런 숫자였고 또또그 실체로서 이제 불연속성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로 이열두라는 숫자는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그 자신의 아기로서 사단의 직접적인 도구가 돼서 예수님의 경륜적인 선택을 손상시키는 듯 보이게 일하다가 죽었지만 교회 출발과 관련된 구수자의 보충은 교회의 권위적인 면에서 매우 시급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적인 구절들을 인용하여 그 모인 무리들에게 사도의 수에 대한 보충의 필요성과 그 자격, 사도의 자격에 대해 역설을 한 것입니다. 14. 6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20절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웃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베드로의 그 구약에 대한 구속사적인 안목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관점이 그만큼 어, 결핍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면 구약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치셨으며 점진적으로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의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 이제, 엠마오 상으로 가는 도, 도상에서, 그, 엠마오 도상에서 그 만난 그두 제자들에게 그런 어,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웃음>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마지막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키워주시며 그들이 구속사 안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전에 주님께서 만찬 석상에서 가로유다가 주님의 한 상에 빵을 먹는 자로서 그를 파는 일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런저런 주님의 가르침이 그의 내면에서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구속사의 일이라는 것이 구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전되어 나아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베드로는 이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가르침에 더 위에서 구약에 대한 안목을 더욱 포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하여 유다가 사도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된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배경과 사도의 수의 보충의 필요성과 그 자격에 대해 형제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을 보면 유다의 변절과 죽음에 대해 예언되어 있고요 10편 어, 109편 8절, 아까 10편 낭독 부분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는 그 빈자리의 대체에 대하여 그 성취적인 측면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 베드로의 성경 해석법은 인간의 절대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경륜적인 작정, 그리토의 순종과 성신님의 인격과 그 역할을 충분히 알고서 유추해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에,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문자적인 성취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해석한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성취될 그리스도의 왕국의 상태를 묘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 일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구약의 그 유기적인 관계. 모형과 실, 실체의 관계, 약속과 성취의 관계, 그림자와 실, 실체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구약성경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응해서 이렇게 그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따라서, 그,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 한 말이 어떻게 유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아 여기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 주님이 그 시의, 시세 형태의 계시 속에서도 그 실체 속에, 그 열매 속에 있을 그 내용들을 다 함의하고, 어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이 다윗, 다윗이 이제 겪은 그런 일들 속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제 그그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고백됐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성취됐는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가 하는 걸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베드로는 그 성경의 그 내면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인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연설의 마무리에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계실 때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자라야 적합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토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잘 모르는 자가 그 털을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사도의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자격을 구비하고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보편적인 일들을 사, 사도의 직무로 언급했는가? 그것은 사도의 직무 중에 그것이 가장 앞서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유일하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내세운 것은 그게 가장 어, 아, 사도의 직무 중에 가장 앞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조건을 먼저 내세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베드로의 연설 부분에서 첫째로 주의해서 볼 것은 유다의 죽음에 대한 삽입의 내용입니다. 유말 성경에는 과로로 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가 쓴 복음서의 내용과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3 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가 가로되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웃음>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 일러스 때 저희가 그 정가된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은3 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돈이 성전고에 있는 것을 꺼려하여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밭을 산 것처럼 되어 있고 그 유다가 거꾸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조화에 대한 해석은 어거스틴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먼저 밭을 산 문제에 대한 것을 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의 이름으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산 것으로 나오고 누가는 유다가 산 것으로 쓴 것입니다. 자살했다는 문제는 가론 유다가 목이 달린 후그 시체가 거꾸로 넘어져서 죽은 것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원인적으로 쓴 것이고 누가는 결과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내용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 가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랍말을 잘 아는 제자들에게 굳이 헬라어 통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아람말을 잘 모르는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겔다마 피의 땅이다 이렇게 삽입한 것으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제자들이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교회는 귀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건 히브리식 이름인데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이건 로마식 이름이고요 <웃음> 어, 그 유소라 하는 그 요셉이었습니다 <웃음>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베스, 사스가 그, 그, 안식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아마 안식일에 출생해서 그렇게 별명이 붙었나 모르겠습니다. 유소라는 별명의 뜻은, 어, 정의라는 뜻인데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으로 봐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요셉이 더낫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추, 추천이 됐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한 사람을 추천하지 두 사람을 추천했는가? 비슷비슷해서 누가 서로 더 적당한지 판별하기 어려웠나 아니면 각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랬나 아마 후자의 견해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들은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일치된 마음으로 한껏 기도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두 사람을 놓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징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교회가 늘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 어떤 시급한 문제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일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점차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도 얼마나 우리가 어, 예배가 중요한 예식입니까? 근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원래 이제 목회학에, 목회학 중에 예배학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배 전에 어떤 마음 준비를 해갖고, 어, 어떻게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도해야 된다고 사역자들한테 가르친 거죠. 그 목회학 중에서 예배학에. 예배 10분 10분 전 15분 전쯤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마음 준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 자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 1분 전까지도 서로 막 떠들고 왔다 갔다 예배 중에도 왔다 갔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한국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건 목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창문은 사실은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거기에 뭐 이제, <웃음> 경건 생활이나 음악에 대한 내용 뭐, 뭐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 헌금에 대한 내용 혼인에 대한 내용 뭐 장례에 대한 내용 그런 등등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그 중에 예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예배를 얼마나 진중하게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을 처음에는 긴장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는 동만 시간에 바쳐서 시간에 맞춰서 온다. 예배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웃음> 비행기 시간에서 맞춰 나가면 <웃음> 이게 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하는 동안 하는 동참 <웃음> 무서운 일입니다. 이 주님께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전체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는거 아닙니까? 이제 예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서 새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제는, 이제, 이전에 내, 내가 아니고, 그리 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 아로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인생을 경영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그 교회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했는지 많은지 기억도 아련하고 <웃음> 자유주의자들이 공연히 자유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뺄건 빼고 취할 건 취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뺄건 빼고 나한테 유익한 것만 딱 취해버린다. 그게 자유주의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해요, 사실은. 자기가 말도, 이거 자기가 책임질 말을 하고, 책임질 그런 행동을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남의 말도 다 잘라버리고 사람의 말로 받고 이 모든 관계가 사람의 관계로 되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관계가 그러면 이게 신령한 생활이 되냐이말 이 신령한 생활이 아닙니다 허는둥 많은둥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태도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복습한다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웃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는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죠 좀 진전된 얘기를 해보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자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쳐내버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정신을 담아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쳐내버려요. 그리고 들을 말만 듣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를 주와 같이 대접하는 걸 어떻게 주와 같이 대접합니까? 사람, 일반적으로도, 일반적인 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안 이게 그러니까 골라 듣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뀌는데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고 나한테 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의 말은 다 쳐내 버립니다. 이좀더 진전되면 그렇다 이 말.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허는둥만 예배도 허는둥만 찬송도 무슨 정신을 담아서 이게 진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여기 사도들이 그 모여가지고 이 성도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힘껏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나라의 진전과 확장을 위해서 이 하나의 거리 났는데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일이라는 게 모든 게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이게 또저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나는 반대인데 대다수가 찬성하니까 그냥 뭐, 마지, 마, 마지못해 가지. 이런 식이 돼버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지. 지난주에 뭘 얘기했는지, 뭐, 그 생활 속에서 다잊어버 그거 길가 밭과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돌짝 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 회개하고 각성을 해야, 진짜 다음부터는 안 그러죠.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튼 무서운 일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기본적인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되어야 돼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대충 예배 드려도 되겠. 그런 자세를 가지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얼마나 각성을 가지고. 이제,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예배의 정신도, 예배의 그 태도도 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자기 그냥 마음에 맞는 아, 설교 하나 듣는 걸로 예배 참, 저, 한 걸로 돼버리고. 유튜브에 자기 담임 목사를 하나 두고 산다니까요, 이분은 예, 어, 본 목사 설교보다는 담임 목사를 따로 두고 산다 말이에요. 아무튼 이 기본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이 감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간에 서로 얘기할 때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주의해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말을 하잖아요 정순한 말을 한다 근데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 막말하고 함부로 하는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기분 나쁘면 막말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막 주어받고, 어린아이들 태도가 그래요. 이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막 막말하고 제 행동을 절제 못하면 그거는 그 어린, 네 살, 다섯 살 먹이에서 그냥 스톱되어 있는 겁니다.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그러면 그 인격이 거기서 네 살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령한 생활인가. 이 로마 캐토릭은 너무 그냥 조직, 조, 조직 자체를 그 신령화 해가지고 문제이고요. 신령주의자들은 그 직분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막 나가고, 아무나 그냥, 어, 은혜 있다고 막, 서로 막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그래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조직을 얘기하고, 자기 막, 막 말하고 싶으면 이제 신령주의자 편으로 가버리고. 이건 이 양극단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양극단은 통한다고. 이, 이, 이 기본적인 걸중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조금, 생각 더 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외관상 비슷하여 판단하기 어려워도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까지 다 살펴서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각성과 신뢰가 있는 까닭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누구 뽑으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게 아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오늘날 교회가 목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함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형상 지식이 풍부하고 설교를 잘하는 듯 하여 보여도 내면적인 성실성 등은 사람이 다 판단하여 헤아려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다 맡기고 기도하며, 그 응답의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그 결, 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난 마음이 안, 안 그런데 저 사람이 뽑혔으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절대 순정 안 해. 그럼 뭐 하나님의 결과를 내시고 부정하는 거죠. 자기 위치에서.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도의 내용으로, 봉사라는 말이 먼저 쓰인 것을 보면, 이 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존경과 영예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수고와 세상의 경멸을 염두에 두고 하여야 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봉사는 말이죠. 이게 이제 전쟁터에서는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총알 바지, 교회에서의 직분은 앞서도 총알 바지 되는 거예요. 총알 바지 되라 그러면 아마 다도만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영광을 알고 아는 사람은 자원해서 총알 바지가 될 거예요. <웃음> 누가는 아마도 그들이 기도 드린 기도의 요지만을 묻고서 이렇게 여기 약수를 했을 것인데 이런 방식은 성경 기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1 분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겠냐? 약수를 했겠지요. 어떤 큰큰 큰 대목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들은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항아리나 아니면 옷자락 같은 것 안에다가 제비를 뽑을 것을 넣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비뽑기는 그 아주 익숙한 거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미신적인 것이나 유행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빼다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쓴게 아니에요. 잠원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어, 뽑,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와께 있는이라 했는데 그런 사상의 기초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서 이제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 요셉이 제자들 사이에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배제되고 오히려 무명의 마띠아가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외관상 뛰어나 보인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외형적 재능과 유능성과 유명세에 앞서 언약에 준한 내면적인 성실성에 의해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는 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주의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도의 수에궐이한 것에 대한 보충의 필요성을 구약의 성취를 들어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들어서 연설했을 때 교회가 즉각적으로 취한 사도 보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베드로가 내린 결론과 교회 행동 사이에 어떤 성경적인 연결점이 있는 것인가?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명으로 세워진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두 사도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따라 그 수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사도는 주님의 명에 의해 세워진 자라야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에 그런 자가 세워져서 온 교회가 주님의 천상적인 통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감격을 함께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목사를 세우는 것과 사도를 세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그 경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준에서 어떤 일을 요구하며 그것을 행하여 나아간다고 할때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경우 약속의 아들에 대한 게시를 받고서도 자기의 수준에서 임의로 그것을 생각하여 하가를 취해 이스마일을 낳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 두시고서 당신의 약속하신 아들이 어떻게 나아져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더더 보이게 하시려고 허용을 하신 거죠 그렇게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경영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마티아의 선택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지만 거기에 큰 결팁이, 결핍이 있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정당하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갈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고 해도 거기에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류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일은 우리 인생 행보 가운데 무수히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주를 의지해서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제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것을 일깨워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불안정한 어, 불완전한 과정을 겪으면서 바른 주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바른 정서를 갖게 하시며 점차 우리를 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송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연설에 대한 교회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혹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 나갈 때당대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어찌 됐든 거기에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것만 요구해야 움직이겠다 하거나 내 맘에 맞는 방식이어야만 따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 아주 무지한 것입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다음에 드러나서 그것이 고쳐지고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대에 분명히 오류라고 드러난 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류라고 드러난 것은 아니 그렇게 따르면 안되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가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신님을 의지하되 시대적인 사명과 관련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조금 불안전해 보이는 요소가 있다고 해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분명 주님의 명에 대한 영감을 통해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교회 역사에 사도의 역할을 위해 세워진 자로서 더 이상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주님의 영에 따라 사도로 세워졌고 그가 다른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보고 과연 주님의 일하심이 확실한 것이다 하고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변고가 생겨서 죽는 일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사도들을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권 내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마띠아를 뽑은 문제에 대해 그 잘, 잘못됐다고 말한 바가 없고 오히려 교회가 성경과 성신을 의지하여 뽑았으며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함께 다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구속사 안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별다른 사도이며 또한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직무상 같은 일을 했을 뿐이지 그 독특한 열두 사도의 위치에 자신을 놓지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것은 지극히 정상한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티아를 뽑은 일이 굉장히 정상한 일이다. 그렇게. 그리고 바울,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김홍전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김홍전 목사님도 뭐 이제 선대 기록들을 중시하면서. 선 취사 선택을 하셨을 건데 아마 캠벨 몰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분은 김홍준 목사님이 어 이렇게 말한 것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이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 마디아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것에 대해 받질 못해가지고. 어, 이 젊은 시절 이제 이걸 이제 받지 못해 갖고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있다고 그런 표현도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같은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이게 얘기가 갈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 이, 어떤 면에서 취할 것은 아마 이제 각자가 주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마땅하지만, 이제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면, 옳은 타당한 이유를 두고 수공할 만하면, 어느 정도 수공할 만하면, 아, 과연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할수 있어야 돼요. 이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을. <웃음> 아무튼 그 이제 뭐마띠 마티아를 그 뽑은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어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항상 인간의 오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계시가 얼마나 진기하고 기묘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이고자 하는 뜻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그 문제를 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장 핵심적인 줄기에서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차서 이렇게 구비해 해나갔는가에 대해 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며 힘껏 성신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를 분명히 내는 거지 다수가 뭐다 옳은 건 아니고요. 열 우리가 저기, 가나한 정탐꾼 얘기도 알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 여우수하고 갈렙은 그 가나한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대두스는 우리가 거기 가면, 그 안악 자손이 있어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이렇게 선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게, 꼭, 저, 인간적으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심, 라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거라면, 기꺼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당대, 뭐, 내 주장이 안 먹혀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그럼, 그걸 잘 맞췄다고, 기고만장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자로서 감격을 누릴 뿐이지 무익한 정으로서 참고의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거 봐, 내가 딱정화 대로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자기가 어떻게 앞을 내다보겠어 아무도 못, 못 내다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이게 교회가 그참 부족한 건데 서로 뜻을 합치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이 교회가 그게 안 되면요, 교회는 깨집니다. 교회가 권위가 없, 말씀의 권위도 없고 벌써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내가 맞다니까 하고 우기면 끝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뭐 내가 맞다니까 하고 우기면 끝나.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해서는, 이게 초대교회의 본을 따를 수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 이후, 주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무렵에 아론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도수를 채워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베드로의 사도적, 사도의 연설을 듣고, 교회가 두 사람을 천거하여 마띠아를 선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연설과 그 그에 의해 고린한사도를 보충하려는 교회의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게 무엇인지 해야 려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대해 단편적으로 인식하여 무조건 교회가 한 일을 다 잘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개인의 주관을 내세워서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마, 마저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리고 서로 뜻을 하나 모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실 거야 자기 책임도 안 하고 자기, 내가 한게 맞다고 그러고 공, 공통적으로 적응된 것도 안 따르고 같이 같이 성신을 의지해서 결정한 것도 따르지 않고 이게 잘못이다. 어쨌든 교회로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진해야 돼요.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신 경륜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도의 언약의 주로서와 언약의 종으로서의 법정적인 만족에 의해 무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주께서 말씀과 성신님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 속에서 바른 정서를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며 이 시대 앞에 주님 나라의 어떠함을 잘 증시하고 살아가야 개인적으로 행위를 의지하는 차원에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거꾸로 나가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주, 자기 중심으로 이,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 예배 참여하는 교회를 너무 모르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과도기상, 상황 속에서 저기,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방이 목회적으로. 어, 그 원칙을 가지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러면 따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못 따라요. 예. 어떻게든지 그리도 스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서 보편적으로 서로 동심 협력한다 하는 이이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모래 같은 모래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